이 V는요. 네. 요거는 여기서 과거형, 과거형을 쓰고요. 네. 여기서는 조동사의 과거. 네. 네. 동사 원형 쓰고요. 와, 여기서는 네. 그리고 요거는 해제피티 쓰고요. 네. 여기에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I V. 아, 네. 이렇게 와, 요 네네. 요거, 요거, 이렇게 있는데요. 네. 지금, 뭐, 뭐라면. 네. 뭐, 뭐할 텐데. 현재로 해석해요. 아, 지금이라는 단어. 아. 네 그럼 지금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는단 얘기인가요? 내가 선생님이라면 학생이 네. 가르칠 텐데. 아.